붙여봅시다. 와 지금 재물 없나요? 재물 없이가 나요 지금? 400억인데 아 이거 소모노 선수들 한 칸씩 한 칸씩 구매하다보면 어쩔 수 없겠다 이거 지금 없거든요? 소모 선수가? 몇 칸가 와요 이거 혹시? 풀칸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풀칸이 아닌데 어떻게 가나요? 강화를? 재료가 하나밖에 못사거든요 지금? 재료 살 돈이 어 이거 두개 있긴 한데 일단 사볼게요 즉시 수령하고 아니 이거 두칸밖에 못사 진짜로 두칸으로 이거를 어떻게 인증을 하냐 이걸로 산다 도 아까 300억이었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싼 매물로 아 그럼 미리 사주셨어야 겠는데 이거를 아 잠시만요 이런 것들 싼 매물들 저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주셔야 돼요 미리 어 사놔주셔야 되는데 싼 매물로 간다고 해도 100억짜리인데 거의 대부분이 110으로 간다고 해도 요런것들로 할좀 쉽지가 않거든요? 어자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이거 붙이면은 진심으로 나는 금손이지만은 진짜 가볼만하거든요? 어. 요거 붙여서 인생 역전 한번 해봅시다. 재료값 총한 300억 들었어요. 380억인가 들었어요. 음. 이거 솔직히 많이 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음. 오늘 한번. 오늘 한번 역사를 써봅시다. 진짜 준치호의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음.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추천 하신 분들 다들 추천 좀 부탁드리면서 추천과 질차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지금 밤이 새벽 3시 10분으로 많이 늦었는데 어한번 역사를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준치호 방송의 인생이 달라지는 날이다 어, 역사를 한번 써본 날로 아이콘 오카 붙어서 이분의 부담같이 떡상을 한번 노려보고 네, 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청세요 추천의 힘을 받아서 한번 제대로 가봅시다 어다음 하다잉 비타민 반짝여주고 몇 팀을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이대로 시간 끄는 것보다는 이젠 갈때된것 같아 이게 때가 있거든요 어. 지금이다 자 눌렸습니다 오카도전 오카도전 아니요, 저는 붙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인분 나가셨거든요?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연 어! 이게 접니다. 어. 이게 준치오라고요, 여러분. 주인분이 이 영상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금선 준치오 돌아왔습니다 진짜 이게 저죠 어 이게 주인분이 보였어야 했는데 아 주인분이 나중에 보신다고 나가버리셨는데 이게 바로 준치오입니다 여러분 강화 BJ. 이거죠, 어. 야. 아, 축하드려요. 프로랜드님